여러분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대통령으로서 해내고 있는 경제적 성과들이 하나하나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A4 용지에 써주는 것을 읽는 역할에 그쳤던 문가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문 정부의 대중굴종 외교로도 5년 내내 풀지 못했던 중국의 한한령을 윤석열과 시진핑 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곧바로 중국에서 한국 영화 및 가요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둬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싸움에서 결코 윤 대통령이 밀리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10시 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회장이자 우주개발 회사인 스페이스 엑스사의 회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 와의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약속이 이번 23일 오전 10시 화상 면담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한대로 풀렸던 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내년부터 는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 경제공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경기침체 내지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전세계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서 2023년에 가서는 지금부터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을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도 상당한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취임한지 불과 6개월에 불과한 윤 대통령이 최근 에 이뤄낸 경제외교적 성과는 야당인 민주당마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 역시 우리나라 경제 극복을 위한 큰 보폭의 걸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화상으로 만나서 윤 대통령이 머스크와 논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활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생산과 관련하여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사와 세계 최초의 궤도발사체 재활용에 성공한 스페이스엑스사를 이끌어온 머스크의 창의적 리더십을 치하면서 다음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테슬라사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달라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갖춘 나라다 투자 여건 역시 어느 선진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일론 머스크의 최적의 아시아 파트너가 될수 있다. 둘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부문의 스페이스X사와 한국의 우주산업 기업들이 연구와 개발해 협력 파트너가 될수 있게 해달라. 윤 대통령은 한국이 충분히 스페이스X사의 주요 파트너가 될수 있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한국의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 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우주 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과거 정부는 친기업적이지 않은 규제가 많았지만 윤 정부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울리도록 개혁해 나갈테니 기업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역시 다음과 같은 화답을 했는데 평소에 머스크답지 않게 대단히 성의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테슬라사가 아시아 지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건설사업 추진의 경우 아시아 여러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겠지만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머스크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 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테슬라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매 금액이 약 100억불, 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대통령으로서 해내고 있는 경제적 성과들이 하나하나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a4 용지에 써주는 것을 읽는 역할에 그쳤던 문가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드 보복을 풀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국민인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온갖 천대를 받고 왔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한 나라에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8기나 혼밥을 했다면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던 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북경대가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울 이고 우리는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대통령이란 자가 처 짓밟았습니다. 그러고도 풀지 못하고 돌아온 그 사드 경제 보복을 윤 대통령은 시진핑 과 만나서 기싸움을 상당히 한 끝에 단번에 풀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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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이렇게 극적인 외교 성과를 낸 것이 단한 가지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요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BTS 멤버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면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류가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k 팝등 연예산업의 도약은 물론 여타 부수적 성수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년 해외콘텐츠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콘텐츠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4,449억달러 한화 약 449조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나라 598억달러의 약 6배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콘텐츠시장은 매년 이어오던 성장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지만 본격적인 회복기가 되는 2023년에는 4153억 달러 하나로 약 5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팝의 위상이 한한령이 시작되었던 2016년보다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한중문화교류 재개에 따른 중국에서의 한류 매출 규모 는 가히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m은 nct와 에스파 yg는 블랙핑크와 트레저 등 팝 아티스트 라인업이 증가했고 p o 팝 아티스트들의 몸값도 2016년 그때보다는 현저하게 높아진 상황 인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한마디로 꽃길이 열린 셈인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k-컨텐츠 수출의 경제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k-컨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 증가를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천만달러 하나로 약 6천억원이고 취업유발효과는 289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불과 1억달러당 이같은 효과라면 2023년에 4천억달러를 달성한다면 그 승수효과는 계산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실로 엄청난 경제 효과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불과 6개월 만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미일 3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복원해냈습니다. 문재인의 온갖 아부와 굴종에도 불구하고 풀어내지 못한 중국이라는 엄청난 문화컨텐츠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단 6개월 만에 시진핑과 담판을 해서 열어제쳤습니다.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외교 및 경제적 성과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야당과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은 헛다리를 짓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촛불을 들어요? 그게 깨어나 있는 국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mbc가 아무리 조작방송을 하더라도 어준이의 뉴스공장이 아무리 뉴스 조작을 하더라도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가 있는 한 수많은 자유우파의 정의로운 채널들이 작동되는 한 그들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단단히 헌물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경제 성과에 대해서 뭐라고 트집을 잡으려도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방향을 튼 것이 영부인 스토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일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70여 거대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단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윤정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해도 넘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짓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에게 국가란 무엇인지 도대체 국가관이란 게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북한의 주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감투를 쓴이자들이할 짓이 그것밖에 없는지 그들의 눈에 국민이 보이기는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풀리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살도 많이 빠지고 요즘 들어 얼굴이 더 많이 늙어 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 혹시 여러분이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